살다보면 얼떨결에 ISTJ와 연애를 시작할 때도 있고 긴 시간 공지로 준비했지만 ISTJ와 한끗 차이로 시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 아무리 열심히 준비했다고 해도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그건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인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. 인연은 어떤 순간에 너무 쉽게 맺어지기도 하고 어떤 순간엔 아예 안 맺어질 때도 있습니다. 그러니 i s t j 가잘 안됐다 하더라도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. 단 어떤 점에서 실수를 했고 어떤 점에서 보완하면 좋을지 복귀하는 건 좋습니다. <목소리> O nul doshi chung haju shi yasugam su habnada duk d a g jye y e n g san yul tong ha istj wa yu i hon in s h <laughs> i n g o ha shi gil g i o wan habnada, istj world membership a g e i b ha shi mayan, secret yeung san, bon in d u n g fan yeung san, vlog, asm a d u n g total n e g a j i benefit yul nul il su it subnada, uchuk san dan c a r d lul click a g e i b haju se yo.